육원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부를 으깨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는 면보에 넣은 후 물기를 제거하여 으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도마는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시겠습니다. 고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항상 핏물을 제거 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여 썰고 쇠를 썰어 반대 방향으로 돌린 후 잘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너무 큰 소리로 다지지 않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양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은 소금 5분의 1 작은술 설탕 8분의 1 작은술 정도 깨소금 약간 넣으시고 후추 약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넣어 주시고 참기름 1 3분의 1 작은술 정도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은 후에 소금양념장을 만들어 쇠고기와 두부를 넣고 많이 치대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끄러운 육건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치대주시게 되면 좋은 완성도 높은 유건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많이 치대신 후에 도마에 놓으시고 유건전은 반드시 4 곱하기 0.7cm 반드시 6개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6개 분량으로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분량으로 자른 후에 먼저 두께를 0.7cm 정도로 동글동글하게 넓적하게 편 후에 옆에 살짝 각이 질수 있게끔 손으로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와 계란물을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준비하시고 계란 준비하셔서 계신 후에 흰자를 한 큰술 정도 버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푸코추전이나 표고전처럼 흰자를 너무 많이 버리시게 되면 유건전은 계란의 양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약간의 소금을 넣고 소금을 넣고 잘 저어 주세요. 저어준 후 넓은 접시에 놓은 후 이제 밀가루, 계란물을 묻혀 지져두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시고 키친타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약하게 줄여 놓은 후에 밀가루, 계란물을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는 충분히 가장자리까지 묻힐 수 있게끔 살짝 굴려서 밀가루를 털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잘 안되었던 완자의 모양이 있다면 잘 만들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를 충분하게 털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개수는 6개와 나, 6개가 나와야 되므로 개수에 주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 후라이팬에 식용유 두른 후, 정리한 팬에 달걀물을 쭉 따라, 조, 얌전히 놓은 후, 살짝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후라이팬에 닿았던 면이 예쁨으로, 보셨을 때 예쁘게 생긴 면, 안이 온폭하게 들어가지 않은 면이 안쪽으로 밑에 먼저 후라이팬에 닿을 수 있게끔 주의합니다. 그리고 완자의 모양을 잡으실 때는 고기가 익으면서 가운데 부분이 살짝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놓은 후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살짝 더 둘러 고기 안쪽까지 익을 수 있게끔 준비합니다. 시험장에 가셨을 때 옆면을 굴려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셔서 한쪽 면을 굴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앞뒤로 색이 노른노릇 나. 이렇게 할수 있게끔 예쁘게 지져 준비합니다. 유건전이 노릇노릇하게 예쁘게 지져졌습니다. 불을 끄시고 먼저 접시에 옮겨 담은 후한김 나가게 식혀 주세요. 한김 나가게 식힌 유건전은 제일 예쁘게 생긴 거 하나를 골라주시고 먼저 후라이팬에 닿았던 면이 위로 올라오게 5개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일 예쁘게 생긴 거 하나를 담아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원전이 완성되었습니다.